자, 숙제 상품 페이지, 어 이거 숙제 여러분 숙제 상품 등록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상품 관리 상품 등록 메뉴 들어오시면 상품명, 카테고리명 검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이스트레이 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이때 엔터 쳐주시면 아이스트레이가, 네, 카테고리 선택이 되죠. 우리가 카테고리 만들어주는 거 아이스트레이에다가 올려야 된다라고 미리 찾아놨으니까 이 카테고리에 올리는 거고요. 상품명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밑에 보시면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라는 거 누르시면 100자가 넘는다, 50자가 넘는다고 뭐라고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넘어가세요. 판매가는 우리가 여기에 결정했던 것처럼 4,200원으로 올리셔야지 저희가 4 2 0 0원의 옵션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판매가 4,200원, 할인에다가 100원, 그리고 할인가로 4,200원에 판매하는 걸로 만들어주시고 재고수량은 여기에 적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재고수량을 따로 안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옵션에 저희가 조합형으로 넣으시면 은 자동으로 재고 수량이 체킹이 돼서 들어옵니다. 옵션명의 개수는 한개로 해가지고 넣는데요. 왜냐하면 네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옵션명은 하나입니다. 여기에다가 선택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넣어야 되는 옵션 값들을 하나씩 붙여놓고 컴마 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컴마 넣고 컴마 그리고 넣어주시고 밑에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기,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삭제를 해주고 네 넣어주면 은 이렇게 4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은 이제 4가지가 등록이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옵션 값 부분에서 우리가 더해야 되는 값, 값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2400원, 4200원, 0원, 그리고 4200원 그리고 전체 정보로 체크하신 다음에 재고 수량에다가 100개 입력하시고 선택 목록 일괄 수정을 눌러주시면 판매 상태가 판매 중으로 바뀌실 겁니다. 이렇게 판매 중인 상태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와주세요. 대표 이미지로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그사진 넣어주시고 추가 이미지는 웬만하시면 추가 이미지 또 이렇게 포함시켜서 넣어주시고요. 미리 이렇게 상품 등록할 준비를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 넣어주시면 은 가산 점수가 훨씬 더 좋은 편인데 노출도 잘 되고 지금 동영상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상세 설명에 들어가시면 스마트 에디트 원으로 작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텍스트로 몇 가지는 넣을 건데요. 여기에 제일 처음에 넣으실 거는 어첫 번째 옵션 실리콘 마개가 있는 요 상품 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기능이 있었구먼. 네, 요거를 제가 쭉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을게요. 선택 1 깔때기 증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꾸며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엔터치시고, 사진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옵션으로 우리가 선택해줘야 되는 거, 이미지 넣어주시고. 근데 이미지가 너무 길면 고객들이 볼때 별로 좀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에 조금 쓸모없는 것 같은 거는 사실 빼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 빼주셔도 괜찮은데, 뭐 뺄거 없다 그러면 그냥 써야죠. 뭐, 길어도 어쩔 수 없죠. 자두 번째로 가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또 사진으로 가, 아,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두 번째 옵션이 요거니까 선택 2 사각구 써주시고 사진에서 두 번째 옵션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옵션 옵션 3, 선택 3 사실은 이미지 이렇게 통으로 넣는 거는 좀 많이 별로예요.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넣을게요. 글씨 좀 많이 넣으시는 게 훨씬 가산점이 높습니다. 여러분 4점이 가산점이 더 높아요. 선택 4 쓰시고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네 번째 옵션 이미지 요거는 하나네요. 네. 요렇게 넣어주시고, 젤 위에다가, 네 가지의 하이볼 홈카페를 위한 아이스 트레이를 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사진을 넣으실 때, 우리 조금 전에 썸네일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썸네일에 이렇게 넣고 얘들을 어 1번 옵션, 2번 옵션, 3번 옵션이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에 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수정하는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텍스트로 글씨를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택 1, 어, 빅볼 6구깔대기 증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완료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도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텍스트 쓰는 걸로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선택이, 음, 사각, 팔구, 얼음 트레이,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완료. 세 번째 것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육각 사각 어, 얼음 트레이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선택 3 그리고 벌집 모양 음. 벌집 모양 <웃음> 네 단어 선택이 좀 촌스럽죠? 네 이렇게 써주시고 네 번째 것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선택 4. 어 원형 팔구 얼음 플 레이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이렇게 배치해서 넣어주시고 완료. 해주시면 은 고객들이 조금 보실 때 조금 편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전체 선택 한번 하시고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세요. 그러시면 중간 글씨들이 이렇게 가운데 종렬돼서 보이실 겁니다 등록 버튼 누르시고 주요 정보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미리 적어놨었던 이 모델명 그리고 브랜드 직접 선택으로 넣어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조사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실리콘 재질이고 미니 원형 그리고 사각 모양 얼음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선택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산이니까 중국을 선택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리빙라인이라고 쓸게요. 리빙라인에서 가져온 거라서 상품 정보 품질 제공 고시는요 기타 재화로 하시고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해주세요. 상품 페이지 요건 내용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소비자 관련한 상담 전화번호는 우리가 요 AS 전화번호 미리 적어놨으니까 요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배송에는 배송으로 해주시고 택배 소포 등기인데 방문 수령, 퀵 수령하지 마시고 일반 배송으로 해주시고요. 묶음 배송은 불가합니다. 이 상품이랑 같이 가는 거 없어요. 배송비는 유료에 3,000원 받으시고요. 선결제로 받으세요. 이권역에 제주도서 상간에 2,000원 추가금이라고 했으니까 2,000원 적어주시고 출고지는 여러분 주소 적으시고요. 반품지 주소 쓰는 칸에다가 저는 편도 반품비를 3,500원 그리고 왕복은 7,000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포장비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반품하지 말란 얘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판매자 주소로 들어가셔서 신규 등록으로 가서 리빙라인으로 반품을 해야 돼서 리빙라인에 주소 검색해서 우리가 미리 적어놨던 반품지 주소 있죠? 여기 주소를 검색해 주시고 넣어주신 다음에 네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미리 반품지 전화번호 적어 놓으셨으니까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 빼기 요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 연락처 하나는 여러분들 전화번호 쓰시거나 뭐 회사 전화번호 쓰시거나 하셔가지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장 <웃음> 그러면은 여기에 주소 나오니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AS 특이사항에다가는요, 어, 저는 판매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적어 주는데, 요거는 7일 이내에 반품 교환에 대해 가지고 판매자에게 문의해 달라는 내용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AS 전화번호는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상품은 저희가 없으니까 빼고요. 구매 혜택 조건에 가산점이 있는 게 사은품과 이벤트 칸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칸에다가 우리 미리 적어놨던 거 쓰시고 사은품 가산점은 없지만 고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적어주시고 포인트는 여러분들 돈 내셔야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검색 설정에 들어오셔가지고는 태그랑 이벤트 타겟 중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써주세요. 그래서... <웃음> 음,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용적인 디자인 10개 써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에서 요즘에 많이들 찾는 거라 이 태그를 통해가지고 상품을 추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혹시나 노출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 돼가지고 노출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시면은 적어주시고, 연령대는 30대 남성도 좀 많이 구매하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넣었으니까 열 개까지 넣어야 되니까요. 여기다 하이볼. 하이볼, 얼음. 하이볼, 얼음이 없으니까 하이볼만 적을게요. 그리고, 음, 미스키. 샷볼. 뭐, 이런 식으로. 10개에 맞춰서 적어주시고 어, 페이지 타이틀이랑 메타 디스크립션은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판매자 코드에다가 이 상품은 지금 도매 리뷰 채널에 있는 얼음 트레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은 나중에 판매자 상품 여러분들이 주문 들어왔을 때 어느 회사 상품이었는지 위탁 도매 사이트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주시면 은 주문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처리하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스마트 스토어에 노출하는 걸로 체크해 주시고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은 쓰지 마시고요. 네이버 쇼핑에 체크해셔 가지고 네이버 쇼핑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전시 중으로 해 주신 다음에 저장하시면은 여러분들 상품이 등록돼서 한 4시간 후 여러분들 상품을 볼수 있습니다. 잘 등록됐는지 한 번씩 옵션 선택 한번 해 보시고요. <웃음>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왼쪽 메뉴에 보시면 스토어 전시관리 스토어 관리 메뉴가 있는데 아 여기 말고 판매자 정보에 판매자 정보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실시간 알림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알림 코드들이 있으시니까 여기 알림 수신에 체크를 해놓으시면은 혹시나 팔리는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문자 발송까지 받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꼭 판매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화이팅!